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경주 황남동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령원을 지나서 첨성대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경주 구로 쌈밥집이 나옵니다. 찬이 거의 3시까지 이상 나고 메뉴는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쌈밥입니다. 인분에 15,000원입니다. 정말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좋습니다. 오시면 이렇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넉넉하게 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로쌈밥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일까지 그로쌈밥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15,000원 밖에 안해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26가지 그루쌈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은 잘 됐나? 음. 된장국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독특하네 제육볶음시하고김치무구이 된장찌개 괜찮아요. 와, 올레리스올레리 그찮고 도시 로그 양파. 그걸로. 그양전반적으그 양파. 쌈에에다제제볶음먹 달고 쌈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추, 마늘까지. 전반적으로 맛이 아주 괜찮고, 특히 된장이 괜찮네. 와, 제육볶음도 괜찮고요. 이거 쌈에 싸서먹었요 생선, 볼레긴가 여게 응뭐 음, 괜찮네